유도메이커 주제 유도메이커 어? 주제 개판이죠? 그렇지 잡았고 이제 이렇게 빨면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네, 메르시 왜 한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 정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음. 신규 모드랑 신규 맵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일단은 신규 모드는 이 오버워치가 절대 안넣는다고 했던 데스매치 모드를 결국 넣었습니다 네, 드디어 오버워치에 눈에 훤히 보이는 KDA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샤토기아르라는 새로운 맵이 생겼는데 당연하게도 데스매치 전용 맵이고요 이거는 일단 배경은 위도메이커의 배경이 되는 이제 프랑스 맵이라고 해요 일단 데스매치와 팀데스매치가 있는데 데스매치가 데스매치같은 경우에는 아무 영웅이나 픽할수있고 먼저 20킬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 데스매치부터 한번 진행해보죠 개인 데스매치 자큐가 바로잡히네요 빠르게 잡히죠 샤토기아르 맵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해야지? 무슨 뭐가 좋을까? 아 로도그가 지금 버프 됐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로드그가 지금 움직이면서 약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버프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제 이게 점프대도 있고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짧다 벌써 킬이 막 들어오죠 오우 어우 잘 쏘네 그렇다면 스페이스 바퀴를 눌러 부활 캐릭터 못 바꾸나? 캐릭터는 못 바꾸는 것 같네요 미도메이커 주제 미도메이커 주제 개판이죠? 그렇지, 다맞고그 이렇게 빨면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왜, 메르시 왜한 거니? 왜 그랬니? 메리시왜 했어? 그렇지, 쭉 빨고 음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잡았다 아이고 아 어. 안돼 오 잡았다 와 나이스 이거 잡네 어우 스매치봐 쫄깃쫄깃하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았고 아이 아아 2대1 2대1 오바 오케이 지 d k 싸워라 아아빽 빨렸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어 와, 일어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와, 와, 자,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바로 부활할 수 있어요. 유승용.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후. 나이스.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으아. 아. 겐지, 척이 안 죽어? 자, 자 빨아주고. 아 총알이 없어 안돼! 아이고 치킨 따라잡혔다 따라잡혔다 안돼 안돼 안돼 돼, 안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빨리, 빨리 따라잡아야 돼어야어아 안돼 아 이걸 지금 KD가 다 나오죠 오치가 드디어 KD가 KD가 있는 게임을 가 됐어 아이고 이게 뭐야 KD가 있는 게임이 됐어 뭐 죽어란... 몇개 없죠? 목표. 아. 뭐야. 야, 나이죠목무지 뭐야 야나이렇게움직이면 돼, 어. 으악, 안 돼, 안 돼, 안 돼, 병 다. 병다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시메트라 어디 있어 개탈피인 녀석 뭐야 낚시지 말고 아아아 아, 아, 제발 아 오바다 오바다 아 유승룡 안돼 이게 영화먹으은못 바꿔 아 근데 로드오그가 너무 좋아졌어 아이 등인데 내가 지금 안돼 안돼 1등은 해야지 1등은 해야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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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동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져 가지고 캐스이가좀 나는데, 이거 야 빨아봐, 야 빨아보라고, 빨아봐. 빨아봐, 빨아봐, 빨아봐, 빨아, 어, 어, 큰일났다. 아, 그... 안 돼, 안 돼! 괜지타이한테질수 없어. 일로와 이루리 일로와 그렇어어어 이루어. 이루어. 어어어이루이이 비스트 나 근데 왜 처음 보는 거지? 같 야, 이러면 어시의 의미가 있나? 이봐이라 이거. 만 걸려라 이거. 은시저시앉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건좀 아니지 아좀아 아, 엄마, 아, 엄마가 고지대 잡고 있는 애랑 싸우지 말라 했는데 e n i 나가 죽어. 아, 오점 남았다. l i a h i 시 I'm a 메리시, 메리시한 거 후회하지. 메리시한 거 후회하지. 메리시한 거 후회하지. 아 진짜, 아 루도고. 너 잡고, 너도 잡고. 그렇지. 넌안되고 아, 어, 야, 야, 이걸 막았어. 와. 막는 거 봐. 와, 미쳤네. 뭐.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야, 춤 실틈을 안 준다. 거기 아니야. 어, 얼굴. 방금 메인 뭐임?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우리 친구 착하지. 어? 어? 어? 몇 명이야? 야, 저리 안 가? 저이안 가? 넌 장전도 안 하니? 다 바꿔. 좀 쉿해. 좀 쉿해. 아이고. 안 돼. 괜찮다. 키 주지 마. 토, 토, 토, 토, 토. 아, 씨. 어, 아. 아, 왜점 남아? 안 돼. 안 돼! 캔지 나쁜 놈아. 어. 지 겐지는 괜찮다. 야, 오, 떨어질 뻔했다. 오, 오 야, 야, 야. 야, 겐지가 너무 안 돼. 야! 겐지 가서 뭐한대! 아 영웅 바꿀 수 있구나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같아 야! 겐지한테만 키워주지마 들어! 아씨... 오반데? 에반데! 야, 괜찮한테킬 주지마! 안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쯔쯔쯔쯔X 가 잡는다 그렇지! 잡았다! 아, 아하! 뭐야 뭐야 2시킬 한건데? 아, 2시킬 아, 해버렸네 아 아깝다 어 바로 최고의 플레이 들어오네 위도메이커 아, 이게 죽음을 바꿀 수 있구나 탕 잡고 뭐야 탕 와, 좀 잘했어 이거 어어, 3킬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아까웠네 아, 4등 아, 초반에 1등을 달렸는데 와.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일반, 그, 샤토 데스매치 이제 개인 데스매치 한번 해봤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개인 데스매치 한번 해봤고, 아씨. 다음, 이제,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팀 데스매치를 한번 해볼게요.